서서가 있는 쪽에 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점 밑에 클릭해 주시고 입력 탭에 좌측에 있는 표 그림과 표 글자가 있는데 표 글자를 클릭하시면 드래그해서 표를 일일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 위에 그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표 만들기가 나오는데 다섯 줄이기 때문에 5라고 입력해 주시고 6칸이기 때문에 칸수는 6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해 주시고 만들기 하겠습니다 그럼 커서에 있는 위치에 표가 만들어집니다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요 2016년 2017년 두 개만 입력하시고 2016년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A를 누르시면 자동 채우기가 됩니다 나머지 쭉 입력해 주시고요. 1번에서 표 전체, 표 캡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캡션을 지금 안 만들어서 캡션을 지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테두리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의 하살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캡션 넣기를 해 주겠습니다. 표 1을 블럭 씌워 주시고,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캡션을 범위 씌우시고, 도둠 1 0포인트니까 글꼴을 클릭해서 ㄷ, 도둠을 선택해 주시고 10포인트는 기본값이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캡션의 위치가 오른쪽 상단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표의 테두리선에 갖다 대시고 네모의 하살표가 되면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 여백 캡션 탭을 눌러서 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캡션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표 전체 내용을 블럭 씌우고 글꼴을 클릭해서 디귿 도둠을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정렬에서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니까 표의 범위가 다 씌워졌기 때문에 우선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전체 범위를 씌워서 오른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산값이 평균도 구해질 거기 때문에 평균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평균의 범위도 씌워서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셀 배경 면색을 노랑으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종류부터 36.2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컬러의 첫 글자 C를 눌러서 색을 클릭하시고 면색을 노랑으로 하고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을 소수점 두 자리까지 구해라고 했죠 범위를 씌우시고 평균이 구해질 자리까지 범위를 씌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마우스 오른쪽 블럭 계산식 블럭 평균 해주시면 기본값이 소수점 두 자리입니다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표 전체를 범위 씌우시고 키보드에 L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중 실선을 선택하시고 바깥쪽을 눌러서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바깥쪽이 이중 실선이 됐죠 다시 종류부터 평균까지 범위 씌우시고 키보드에 L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중 실선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이니까 아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설정 누르시고 종류부터 가스차까지 범위 씌우시고 L을 눌러주시고 이중실선 오른쪽을 선택하시고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 아래 대각선 교차하는 곳을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 L을 누르시고 대각선을 누르시고 대각선 두 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설정해 주시면 문제와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커서의 위치에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표 밑에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표의 노란색을 범위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마우스 오른쪽 차트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표 위에 만들어지는데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을 눌러서 글자처럼 지급 설정해 주시면 커서가 있던 위치로 차트가 이동이 됩니다. 차트의 크기는 표의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차트의 종류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하시면 크기 조절점이 사각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차트의 안을 더블 클릭하시면 사각형이 반이 가려져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차트 마법사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선택해 주시고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차트의 오른쪽에 있는 게 범례입니다 범례 의 내용이 2016년인데 지금 저희가 만드는 거는 2016년이 x축에 있기 때문에 방향을 열로 바꿔주겠습니다. 범례가 2016년으로 바뀌었으면 다음 차트 제목 적어주시고 x축에는 제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y축에는 가로 단위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가로까지 적어서 단위 퍼센트 가로 닫아주시고 범례의 위치가 오른쪽이 아니라 만약에 왼쪽이나 아래에 있다면 범례를 클릭하셔서 범내 범례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른쪽이니까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목은 굴림 진하게 12포인트니까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고 글자 탭을 눌러서 기획을 누르시고 굴림 선택해주시고 진하게를 선택하시고 12포인트는 기본값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배경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ept니까 선 모양을 한 줄로 해 주시고 그림자 체크하시고 ept 해 주시고 설정 해 주겠습니다 제목이 테두리선에 닿는 건 한글의 버그입니다 크기 조절점을 약간 키워줘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바꿔 주겠습니다 그 다음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블클릭하시고 글꼴 클릭 굴림이니까 기읍 써주시고 굴림 선택 글자 크기는 10 보통은 기본값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Y축이 가로이기 때문에 가로로 선택하시고 설정하겠습니다. Y축도 더블클릭해 주시는데 공백을 더블클릭하면 선택이 안됩니다. 숫자의 중앙에서 더블클릭해 주시고 축 이름표 모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글자 탭 똑같이 글꼴을 클릭해서 기읍 굴림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는 10을 해주시고 설정하겠습니다 x축도 공백은 더블 클릭하시면 안되고 글자의 중앙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글자 탭 기읍 굴림 글자 크기 10 설정하시면 됩니다 법내도 마찬가지로 공백을 더블클릭하시면 안 되고 글자를 더블클릭하시고 글자 탭에서 글꼴을 기읍 굴림 선택하시고 10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배경 탭을 눌러서 선 종류에서 없음을 눌러서 한 줄로 바꾸겠습니다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숫자 값도 0부터 10 단위로 70까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합니다 모양이 같게 만들어졌으면 표의 범위를 씌워서 Ctrl 방향키 왼쪽을 한번 해서 좌우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오른쪽에 빈 공간을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표를 전체 범위 씌워서 Ctrl 방향키 아래로 두번 눌러서 표의 여유 공간을 조금 주겠습니다 차트도 클릭해서 표의 크기랑 비슷하게 좌우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